예, 안녕하세요. 금일 AWS 커뮤니티 데이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DevOps 엔지니어 그리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더 드리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위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DevOps 엔지니어입니다. 빅키트 엔터테인먼트와 BNX가 함께 위버스를 만들어가고 있죠. DevOps와 AWS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발표를 해왔습니다. 제가 혹시 제 커리어 혹은 과거 발표자로 프로젝트 등이 궁금하시면 제가 명세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검색인진에서 AWS 송주형을 검색해 주세요 잠깐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위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위버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버스의 트래픽은 굉장히 특징적인 트래픽을 보이는데요 위버스는 천만 이상의 사용자 그리고 분당 수백만 리퀘스트를 경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분들이 활동을 할때 결국 피크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이 피크 트래픽 때 초당 10만 개 이상의 리퀘스트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시가 될수 있는 위버스의 지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폭발적인 트래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최대 분당 540만 개 정도의 리퀘스트인 거죠. 참고로 해당 피크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트래픽이 아닙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발표는 이런 위버스의 프로덕션 레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문화, 기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고플로이어 프로젝트 데브옵스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프트웨어 풀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소스, 빌드, 테스트, 디플레이먼트, 프로덕션이 있겠죠. 이 풀사이클에서 인프라 스트럭처 에즈 코드라 하면 사실 앞에 소스 코드 단계와 빌드 단계에 대해서 한정을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WS와 같은 인프라를 만드는 단계와 CI 정도, CI의 작업 단계 정도를 정의한 것을 인프라 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커뮤니티 데이 주제가 모던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현대의 잘 짜여진 사이클 잘 짜여진 소프트웨어 사이클이라면 이 모든 영역을 코드로써 만들고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AWS와 같은 인프라만 코드로 생성하고 예측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풀사이클의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을 코드로써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테라폼과 같은 도구로 AWS만 정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풀사이클을 모두 코드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명 글로벌 서비스 회사들은 이 모든 철학과 사상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간략하게 소프트웨어 스택, 철학 등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간추렸다고 봐주세요 제가 임의로 간추린 사항입니다 자, 소스 코드 레벨에서 보면 소스 레포, 라이브러리 매니저, 시큐리티 에즈 코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사실 보안은 모든 분야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스 레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우리가 정말 깃허브를 정말 많이 쓰죠. 근데 그 GitHub조차도 사실 우리가 레포지토리를 코드로 정의하고 그레포지토리에 대한 권한도 코드로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테라폼의 GitHub 프로바이더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되죠. 빌드 단계에서는 CI 툴이 대표적인 단계라 할수 있겠습니다. AWS의 코드 빌드 같은 거 빌드, 빌드 스펙으로 우리가 작업 단계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이와 추가적으로 뭐 CircleCI나 t r 레 v i s CI 같은 상용 솔루션도 모두 야물 파일 같은 이 작업 단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AMI 같은 것들을 만든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해시코프 패커나 AWS의 AMI 빌더 같은 거를 코드로 정의를 하고 우리가 AI 골든 AMI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테스트도 요즘엔 테스팅 애즈 코드라 해서 테스트를 코드로서 정의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맨 같은 것들이 있겠죠. 포스트맨의 테스트들을 우리가 익스포트를 해서 뉴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합니다. 디플로이먼트도 디플로이먼트 애즈 코드라 해서 디플로이먼트에 해당하는 간략한 정보들을 코드에 코드로서 정의를 하고 디플로이먼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뭐 철학 등은 이미터블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GitOps라고 해서 Git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내역 등을 모두 GitHub 코드로 남기는 부분도 있죠 뭐 GitHub 후크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한 거죠 프로덕션 레벨로 가면 모니터링이나 알러팅도 요즘은 코드로서 정의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오픈소스 도구나 데이터독, 뉴렐릭 같은 상용 솔루션 도구들도 이렇게 코드로서 모니터링을 정의하고 알리팅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뭐,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나 로그 매니지먼트, 애널라이징 단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매저먼트는 여기에 모두 포함을 제가 시켰는데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메인 주제인 디플로이먼트 툴 고플로이어입니다. 고플로이어는 저와 몇몇 분들이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오픈소스 배포 도구입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해주세요 퀵스타트도 있고 뭐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만큼 언제나 컨트리뷰션은 환영입니다 고플로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단계에서 디플로이먼트 툴이 당연히 디플로이먼트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풀사이클에서 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먼트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루려면 정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6가지 요소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뮤타블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서버가 한번 배포가 되면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서버의 설정사항, 변경사항 등을 모두 코드로서 관리하고 배포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터미네이트 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라 볼 수는 없지만 AWS의 이슈나 OS의 일시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바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서버를 띄우는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문제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어플리케이션의 자체의 문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지하고 원인 파악을 하고 성능 분석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결국 트러블슈팅은 우리가 하더라도 서버를 변경을 하지는 않는 거죠. 설령 변경을 했어도 언제나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데브 스테이지 프로덕션 등 모든 페이지가 일치하다는 걸 보장하려면. 그렇게 만들려면 이 모든 단계가 역시 코드로 관리하고 이렇게 이뮤터블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시코프패커나 AMI 빌더들을 통해서 골든 AMI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죠 배포가 이루어진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플라이어를 실행시키면 새로운 오토 스케일링 그룹 즉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 과정은 항상 실시간으로 슬랙으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부트업되며 EC2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 설정 자동화를 진행을 하죠. 보통 엔서블이나 배시 같은 것들로 이러한 설정 등을 진행을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서버가 뜨면서 폴더를 만들거나 폴더 패스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설정, 커널 파라미터 튜닝까지 모든 것들을 서버가 부트업될 때 진행을 하는 거죠. 세번째로 고플로이어는 새로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잘 떴는지를 검사합니다 결국 AWS의 타겟 그룹 헬스 체크 같은 것들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헬스 체크가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전 버전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삭제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l b a 드레이닝 같은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한 개의 리퀘스트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지연도 없는 거죠 완전한 블루그린 배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예측하지 못한 폭발적인 트래픽 상황에서도 배포를 우리가 어느 때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완료가 됐으면 슬랙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죠. 그럼 카나리 배포는 어떨까요? 어떻게 구현을 한번 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카나리 배포 역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인스턴스를 한 개만 만들고 별도의 엔드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런 후 모니터링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배포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 트래픽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테스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카나리 배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플러에어는 현재 블루그린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배포 방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번 배포를 할 때마다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버로 배포를 하는 것 이런 걸 Immutable Infrastructure Deployment 혹은 Phoenix 패턴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완벽하게 같고 한 단계 더 가상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아시는 솔루션일 거예요. 바로 컨테이너 도커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뭔가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죠. 새로운 컨테이너를 배포하죠.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성되거나 배포가 필요하면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immutable 사상으로 이런 철학에 맞춰서 Kubernetes, d k Swarm과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Deployment 에스코드입니다.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코드로써 정의하고 배포를 해야 합니다. 야물 파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한 서비스가 태그부터 VPC 시큐리티 그룹까지 이 로드 밸런서 같은 자원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코드로써 관리하고 배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추가적으로 디스크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설정할지 오토스케일링의 폴리시, CPU 정책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정보도 전부 코드로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매저먼트 측정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변경되면 반드시 측정하세요. 우리는 모든 지표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플로이어는 매트릭스 YAML 파일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AWS 다이나모 DB에 저장을 하는데요 언제 배포했는지 언제 다음 버전으로 배포했는지 어떠한 정보들로 배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한 거죠 이 밖에도 서버가 떠있는 시간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때 얼마만큼 리퀘스트를 처리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클라우드워치 포함해서요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정보들을 배포와 엮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사항을 알고 있죠 아무리 해도 해도 해도 부족한 게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정말로 힘든 작업이죠 이런 생각을 했었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배포가 될때 자동으로 로드 테스트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플로이어는 오토메이트 로드 테스트 또한 지원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네이블 하고 디세이블 할수 있죠 다른 오픈소스, 툴이, 오픈소스 툴인 베지타와 함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manifest 파일에 이 manifest 파일을 하면 deployment 코드를 저장한 이그 야무 파일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api 테스트 enabled 옵션을 true를 하고 api 테스트를 명세해 주면 deployment가 끝나고 이 load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베지탈을 이용을 해서요 물론 이게 이 기능이 정식 로드 테스트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정식 로드 테스트는 좀더 디테일하고 뭐 정확하게 하고 뭐 결과물을 정확하게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테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발견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로드 테스트 진행을 할수 있고 일종의 카오스를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카우스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 그게 바로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꽃이라 할수 있겠죠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카우스 엔지니어링과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좀더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100% 테스트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100%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게 계속 계속 만들어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측 아래에 보시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슬랙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얼마만큼 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지, 얼마만큼 리퀘스트를 테스트를 했는지, 스루풋은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리고 레이턴시 P99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측정됐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코스트 이펙티브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정말로 비싸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클라우드는 정말로 비쌀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간지에 따라서 누가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한지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클라우드는 고정 비용이 아닙니다 프리미스와 다르게 권한이 있기만 하면 누구나 아주 쉽게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매트릭을 통해서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고 손쉽게 배포를 세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 유연하고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고플로에 의해는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그리고 스케줄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기능을 단순하게 제공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설정 또한 코드로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EC2 프라이싱 모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EC2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냈냐에 대한 스코어입니다 오른쪽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BNX팀이 관리한 위버스는 96%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비스가 5개의 서비스, 20대의 서버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이, 스코어, 이 점수를 받는 건 정말 쉽겠죠. 하지만 수십 개의 서비스, 수백 대의 서버, 그리고 수백만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높은 스코어를 받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비용을 세이브를 한 거죠. 고플로이어에 명시한 기능들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심플합니다. 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 인스톨이 필요없이 바이너리 파일 한개인 거죠. 운영 수준은 단순하게 CLI 수준이고 설명을 마저 못 드린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커밋먼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철학 기반 하에 툴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금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프로젝트 데브스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DevOps 이 아트 프로젝트는 저와 몇몇 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의 취지는 데 e v o 철학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이 철학에 기반한 이상적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 e v o 의 목적이라 할수 있는 업무 속도 개선, 효율화, 자동화 등 여러가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스트럭처 코드를 공유한다거나 테라폼을 활용한 오픈소스 구축을 뭐 소개한다거나 오픈소스 c l i 혹은 툴들을 개발해서 공유를 합니다 고플 o 이어 외에도 간단한 툴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온라인 워크샵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Project, Open Source Project, Open Source Project, Open Source Project, Open Source p r o 이번 커뮤니티데이에서도 결국 데보스 아트 프로젝트의 한 가지를 공유한 거죠. 여러분 현대의 서비스는 정말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 복잡도는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데보스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 데보스 아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 기술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것은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플래닝, 마케팅 등등 전직군, 전계열 모든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히 하나처럼 일어,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도와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극대화를 이루면 우리의 워라벨도 정말로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일, 그게 정말 이 우리 대법스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이겠죠.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운영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고, 깃허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깃허브의 스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이들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AWS 커뮤니티 의이 2020입니다 벌써. 저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한 지 2022년부터 벌써 약만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기기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진 서비스도 경험해 봤고요. 사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이 되는 서비스들도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최단시간, 최대치 배수의 피크를 경험하는 지금 리버스와 같은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국내 최대 기술 행사 AWS Summit 서울에서 키노트로서 모두 소개가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지난 5년 동안 키노트에서 소개된 세가지의 프로젝트가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인 거죠. 5년 동안 몇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세 가지가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AWS 히어로가 될수 있었고요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업적들을 저 혼자 이룬 게 당연히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정말로 여러 가지 운들이 함께 했었죠 함께 겪은 이 어려움들을 공유하자는 라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점들이 이어진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여러한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개개인이 각자 성장하고 경쟁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확신에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것들을 공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양한 직군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IT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위버스를 함께 만들어갈 엔지니어,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자, 프론트엔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법수 포함해서요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컨택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예 yep,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